음... 그럼+ 그럼+ 그럼 고민이 있어 오늘 뽀로로가 쏘린 집에 놀러 온다고 하는데 뭘 해줘야 뽀로로가 좋아할까 그럼+ 그럼 뭐라고 뽀로로는 먹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요리를 해주면 좋아할 거라고 그럼+ 그럼 좋아 그런데 쏘린은 요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끔> 그럼+ 그럼. 걱정하지 말라고? 크롱이만 따라하라고? 짜잔! 크롱 크롱 와 크롱이가 준비해 주었어요 그럼 우리 뽀로로 친구를 위해서 같이 요리하러 가볼까요? 짜잔! 안에는 이렇게 점토 다섯 개와 면을 뽑을 수 있는 주사위와 다양한 모양의 틀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완성된 음식들이 엄청 많아요. 뽀로로를 위해서 어떤 음식을 해주면 좋을까요? 뽀로로를 위해서 쏘린이는 스파게티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만들어 가볼까요? 짜잔! 그릇을 준비해 주었어요. 먼저 스파게티를 만들어 볼 건데 스파게티는 동그란 틀을 여기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노란색 점프를넣어볼거예요 이제 주사기를 꾹 눌러 볼게요. 우와 면이 나오고 있어요. 면이 다 뽑혔어요. 접시에다가 면을 조심조심 담아주었어요. 짜잔 이렇게 면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면 위에 알록달록 예쁜 채소들과 맛있는 베이컨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지요? 이번에는 빨간색 점토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하트랑 네모를 뿌려줄거예요 하트랑 네모를 합쳐 해볼게요 이만큼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하트를 빵칼로 썰어서 여기 넣어볼게요 네모친구도 예쁘게 예쁘게 썰어볼거예요 짜잔 어, 이렇게 스파게티를 완성하면 되는건가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아 크롱 맞아 야채를 안넣었구나 초록색 야채도 한번 넣어봐야겠다 초록색 또 조금만 넣을거예요 초록색 야채도 여기다가 이렇게 예쁘게 넣어니다어 그런데 별 모양은 칼로 조금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칼로 잘라볼게요. 그럼 그럼 뭐라고 그럼 나 정말 잘 만들었다고. 짜잔! 맛있는 스파게티가 완성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스파게티 한번 만들어봐요. 그리고 이제는 뽀로로가 아주 아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볼 거예요. 아이스크림은 하얀색 클레이와 분홍색 클레이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우유 아이스크림이랑 딸기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만들어 봐요. 동그란 틀을 합체 주세요. 그리고 하얀색 클레이를 넣어 줄 거예요. 꾹꾹 넣은 다음에 아이스크림 그릇에 쭉짜 주세요. 분홍색 점토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꼭꼭 집어넣어 주세요 꾸욱 짜주세요 우유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을 짜 보았어요 위에 이제 또 예쁘게 뿌려서 완성시켜 볼게요 남아있는 분홍색 점토를 이용해서 우유 아이스크림을 꾸며볼게요 동글동글 만들어서 위에다가 얹어주세요 또 노란색 클레이를 이용해서 또 꾸며볼게요 짜잔! 아이스크림 도 완성이 되었어요 파게티랑 아이스크림 완성이 되었으니 뽀로로와 크롱을 불러볼까요? 뽀로로! 크롱! 우리 집에 얼른 놀러와! 어머! 음, 뽀로랑 크롱이 만나봐요 크롱 크롱! 안녕? 어? 이게 무슨 냄새야? 맛있는 냄새가 많은데 소린이가 뽀로로와 크롱을 위해서 준비했어 얼른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 크롱 크롱 어 크롱 나도 좋아 우리 같이 얼른 가자 스파게티와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어 어때 얘들아 크롱 크롱 우와 맛있겠다 크롱 너도 맛있겠다고? 나도 얼른 우리 먹자 친구들과 크롱 덕분에 뽀로로와 크롱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점토를 이용해서 맛있는 저녁식사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